저는 한국의 시인 김용혜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네팔의 한 시인 분께서 네팔의 국가시인인 마더프라사드 김일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인들이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거기에 예술가들 도 함께라고 예, 추가하고 싶습니다. 시인들의 시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적 경계와 인류 비전을 제시하, 제시하고 그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시인들이, 문화예술가들이 그런 확신을 갖기 바란다. 이 말씀은 네팔의 국가시인 마드브루사다 김일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에, 콜카타에 모이신 에, 체코, 스위스, 뉴욕, 그리고 한국, 네팔, 인도에 모이신 시인, 화가,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어, 집필 활동을 하시는 기자분들 모두 어,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두 분의 저와 함께 두 분의 다른 화가분께서 어,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에, 모두 함께 할수 있어서 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라사메티축제 통일 한반도 주제로 그림을 그려 함께하게 된 대한민국의 화가 노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라사미티 축제 대한민국 작가로 참여한 위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 올해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콜카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축하드립니다